지금 일본에서 듣기로는 뭐한 송이에 뭐 30만 원도 가고 온다 하더라고요. 드디어 한국 농산 TV에서 루비 누만을 <웃음>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야. 열기도 열은 열, 열, 열것 같아요. 오 어, 여기 예. 지금 열매가 맛은 보려고날아들습니다 야, 지금 열매가 <웃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간에 요거 열리면은 전화 주세요. <웃음> 예. 연가꼭 <신나가다가> 들리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저는 정남 장성에 샤인머스켓 농장에 나와있는데요. 이 농장은 올 초기에 잎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듯이 이렇게 과도 잘 늘리고 아주 정상적으로 컸는데 과연 어떤 방법을 썼길래 이렇게 잘 됐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한은 어떠신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지금 작광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잎을 봐도 더 틀리고 포도알도 작년보다 더 굵고 그래요 아. 알 크기는 작년보단 많이 컸어요 무슨 음, 걸 보다 큰것 같은데 아가 이렇게 해주면 아, 아 뒤에가 뒤에도 보다 앞도 으로 오그로 고르잖아요. 아, 오그로, 이게 오그로 고르는구나. 입이 작년보다는 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그 바이러스, 어. 바이로드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바이로드요? 바이로드요.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예요 네. 그때 고생을 네. 많이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걸 그, 구성어요 그거를 지금 아카디안 29하고 한 5일에서 1주일 간격으로 계속 연면하고 관주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슈퍼포즈 그겸해서 같이 관주하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어, 언제 쓰어요 아카디안은 파라기 전부터 썼고요 네. 그리고 슈퍼포즈는 좀알 속고 알 나서 음.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슈퍼포즈는 10일에서 15일 사이로 어. 그렇게 해서 몇번 했더니 이피지 돌아오고 있나요? 예, 그래 한 다섯 번 정도 하니까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아, 5주 정도 지나니까? 예. 예, 한 5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옆면하고 관주를 했습니다 슈퍼포즈만 넣어가지고 관주하고 있습니다 아, 슈퍼포즈로? 예, 오. 슈가 브랜드는 옆면 살포하고 있고요 아, 옆면 살포하고 있고요 우리가 1200평에 그두 병을 600, 600리터 말 통에 넣어가지고 관주로 넣고 있습니다. 어. 아, 요거는 처음 보는 면목인데 이게 뭡니까? 지금 그 루비로망이라는 면목입니다. 루비로망? 예.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예. <웃음> 이게 샤인머스캣보다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 듣기로는 뭐한 송이에 뭐, 뭐 30만원도 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송이 30만원? 예.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럼 묘목값도 비쌀 것 같아요? 예, 네, 묘목값이 비싸요. 그지 하나에 얼마입니까, 이거 뭐 3만원 주라간 거, 2만 0천원에샀습니다 이게 얼마 된 거죠, 지금? 금년에, 이게 5월 달에 숨었으니까 지금 한달 정도 됐습니다. 아, 한달 되신가요? 한달반 정도? 아. 이게 내년에 가면은 내년이면 예.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비로몽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예. 내년에 꼭 와야지 <웃음> 요거는 죽는 거고요 죽은 거고. 예. 루비로몽을 키우기가 어렵네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면목을 수, 숨어가지고 뭐 옮기지도 못하고 그런다대요 처음에 아, 옮기... 쭉이 자리에 예, 있그 자리에만 있어야지 아. 옮기면 죽는다더라고요 드디어 한국농산TV에서 루비마을 <웃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열기, 도열열 같아요. 어, 여기 예. 지금 열매가. 맛은 보려고 알아뒀습니다 이야, 지금 열매가 <웃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간에 이거 열리면은 전화주세요. <웃음> 예. 그냥 갖다가 <신나가다가> 꼭들리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그때 맛이 어떤지 우리 한국농산TV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 맛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을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야. 예.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1이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포도가 21.3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이거, 이거 달아서 못 먹을 정도인데 다, <웃음> 하나 먹어봐도 되겠습니 예. 바로 맛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예. 와 진짜 달아요 예. 꿀물이야 꿀물 야뭘 어떻게 이렇게 꿀물이 됩니까? 예, 당도 올리는데 그 슈가 브랜드 때다면 올라간 것 같아요. 슈가? 슈가 브랜드. 슈가는 설탕 아닌가요? <웃음> 슈가 브랜드. 네. 어, 슈가 브랜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지금 20일, 당도 20일이 나온다. 네. 야, 이거, 사인머스크 농사 짓는 분들이 이 당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야, 그 슈가 브랜드가 뭔지 참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그거 알게, 되, 알게 되면. 그러죠. 그거 언제부터 쓰셨어요, 그럼, 슈가 브랜드는? 슈가 브랜드를 한번 2개월 전부터 썼으니까. 아, 두달 전부터? 예, 그때 이 슈가 브랜드 사용하기 전에는, 우리 작년에도 해봤는데, 네. 하기 전하고, 하기, 하는, 한 후하고, 한 3브릭스 차이는 납니다. 3브릭스 차이가? 네. 예. 슈가, 설탕 블랜드, 슈가 블랜드. 아. 500에 한 병. 500에 한 병? 예. 아, 색깔이 좀. 강도가 이0 보일겁니다. 저희 슈가브랜드는 2차 알속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수학전까지 꾸준히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혹시 수학기를 당기고 빨리 이걸 수학하고 싶다 그러면 네. 5일 간격, 우리 사장님처럼 5일 간격이나 일주일 간격 또는 수학기를 좀 길게 하고 싶다 면 10일 간격으로 꾸준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슈가 브랜드가 왜 그렇게 당도를 올려주는 겁니까? 저희 슈가 브랜드는 천연 폴리사카린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당을 올릴 수 있는 어디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들이 그냥 어 당만 올리는 그러한 제품이라면 저희 제품은 당과 풍미를 같이 올리기 때문에 샤인머스켓 특징인 샤인머스켓 향을 같이 올려서 당과 향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게 바로 슈가 브랜드입니다. 아... 예. 이파를 보면은 여기 두께도 있고. 아, 두, 두껍고? 예. 어, 예. 아, 두껍고, 입이 지금 뭐 병이 든거나뭐 네. 이런 아, 것도 없고. 그 병만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하고? 예. 처음에 우리가 아카데안 29? 네. 그거를 초기부터 싹 나오기 전부터 어. 사용해 가지고 그걸 하신 이유는? 아 그게 하면은 수세도 좋아지고 네. 냉해 예방도 되고 아 냉해 예방 네. 그거는 그 언제, 과일, 언제부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싹 나오기 전부터 사용합니다 이게 아카디안은 관주도 하고 연면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게 아카디안 29물 네. 아. 원래는 500에 그 1리터를 타 가지고 관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물 500에 1리터? 네. 아카디아는 언제 어떻게 쓰는 게 좋습니까? 아카디아는 쓰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요. 이 샤인머스켓을 이제 이렇게 수확을 다 하고 입이 이렇게 온전할 때 500배후로 두번 일주일 간격으로 사용하시면 입에 있는 탄수화물, 당성분들이 수채로 이동을 해서 월동을 잘하게 돼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화기 때 발화가 균일하게 되고 초기에 저장양분과 동화양분의 균형을 맞춰가지고요. 결론적으로 포도의 당과 향을 올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메카니즘을 만드는 게 바로 아카디아입니다 그래서 아카디아는 수확하고 나서 두번 사용하시는 거하고 우리 사장님처럼 발화 되기 전에 관주하시고 발화 이후에 일주일이나 10일 간격으로 관주와 연면으로 꾸준히 사용하시면 냉해 예방, 그 다음에 비대촉진, 그 다음에 고온기 때 입관리 확보, 그 다음에 당도 향,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포도를 건강하게 자라면서 가장 좋은 상품성 있는 포도를 재배하는게 바로 아카디안 29의 효과입니다 we go.